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음 열선 장비들을 착용하고 동계 라이딩을 테스팅하고 을 왔습니다. 어근 2주만에 지금 시동을 걸었더니 어, 스타트 노트를 딱 누르니까 욱 두두두두둥 하는 게 아. 만약에 오늘도 시동을 안걸어줬으면은 아마 약간 방전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차가 2016년식이니까 한해한 한 해가 이제 점점 다르겠죠 배터리 수명도요. 안녕하세요, 사막동 후레입니다 오늘은 열선 장갑 그리고 안에 입고 있는 열선 자켓 이두 가지를 테스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겨울에도 바이크를 탈수 있는지. 거빙스 열선 장갑과 할리 데이비슨 자켓을, 열선 자켓을 입고 테스트 라이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온도는 영하 3도입니다. 동계에도 약간 추운 겨울에도 라이딩을 할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결론은 할수 있습니다 어, 할수 있는 대신에 어, 갖춰야 될 것들이 있죠 어, 첫 번째로는 일단은 날씨가 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도로 여건이 깨끗하고 좋아야만 아무리 추워도 탈수 있는 거지 도로가 얼어있다거나 눈이 좀 내려 가지고 쌓여 있다거나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안 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선 장비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어, 저 같은 경우 오늘 테스팅할 때 입었던 장비는 음, 앞에 보이는 할리 데비슨 어, 열선 자켓 그리고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거빙스 열선 장갑 그 다음에 여기 거빙스 컨트롤러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어 장비를 착용하고 갔다 왔는데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작년에 테스팅 했을 때한 영하 7도에서도 음 상당히 따뜻하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할리 데이비슨 자켓과 그 다음에 거빙스 장갑을 이렇게 언밸런스 한것 같지만 이렇게 조합을 시킨 이유는 어 거빙스 열산자켓 보다 할리 데비슨 이 어, 열산자켓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이 목쪽부터 이 손의 끝 모든 전체가 다 열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입고 있으면 은 정말 무슨 아랫목에 들어있는 와 것처럼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 거빙스 컨트롤러와 거빙스 장갑을 선택한 이유는 어 장갑은 또 가성비로 따지고 어, 봤을 때는 거빙스 장갑이 훨씬 더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따뜻하고 튼튼하고요 이것 또한 할리데이비슨에서 구입을 했고요 어, 할리데이비슨도 요즘은 이렇게 거빙스를 같이 팔고 있습니다 음, 음, 바이크라이딩이라는 자체가 외부 온도에 밀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음, 또 덥다고 못하고 만약에 또 춥다고 못하고 하면 어 실질적으로 바이크를 탈수 있는 게 1년 중에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봄도 가을도 짧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춥고 두 계절이 강해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금 갖춰서 탈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고 조금 더어 여유 있게 그렇게 바이크 라이딩을 좀더 길게 할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또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즌온이나 시즌오프를 정하지 않고 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어 제가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바이크 라는 자체가 그리고 또 제가 타는 할리 데이비슨 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RPM을 올려서 지속적으로 달려줘야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지만 시동을 걸어놓는다고 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전 중에 가장 좋은 충전은 뭐 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렇지만 달려서 충전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바이크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열선 장비를 어, 자켓이나 장갑 정도 갖춰서 조금 더 탄다면 더 재밌게 바이크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 저와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열선 장비를 구입하셔가지고 즐겁고 안전하게 겨울 라이딩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삼학동 호랭이었습니다.